좋아요. 네. 오랜만이다. 응.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믹스앤치 생일 축하해요, 이달의 소녀 오다이사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보이는 V앱을 하게 됐네요. 얼마만이지 얼마 우리? 저번에 이제 이브 생일날에 아 어, 맞아요. 한번 했었죠. 그쵸. 그렇죠. 렇 아 얼마나 했죠? 이거 120만 원? 어이구. 130만 원 집이. 막잡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 저희 약간 이렇게 화면에 세명 있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다 음. 같아요. 진짜. 그리고? <웃음> 아, 맞고. 그런데 그고 뒤에가 진짜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아. 준비해 주셨어요. 아. 아. 아.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준비해 주셨어요. 아. 한 다음에 바로 저 아. 지금. 아. <웃음> 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이두 분을 어려워. 위해 저희 오드 아이 서클 중에 두 명이나 꼭두거할 음,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웃음> 어. B B 지 네. 오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김에 네. 오랜만에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그렇죠. 소통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저희의 최근에 뭐 했는지 소통을 하면서. 어,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저희, 뭐 했죠? 뭐 우리 그거 받았잖아요. 아상 받았어요. r 이 s 라이징스타 a r w 스 a t Rising Star. I'm going to say that. I'm g 죠 i n g to say that. I'm g o i n 감사 o say t 정말 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우리. 거기가, 거기가 어디였지? 어디였지? 거기가. 영어 마을인데? 영어 마을? 거기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아무튼. 거기가 갔어 <웃음> <가서>. 네. <웃음>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그리고 아. 진짜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1박 2일로 갔었지? 그렇죠. 비밀이에요. 아직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 오늘 스프의 <웃음> 공주네요. <공존해요? 웃음> 왜 이렇게 스프로 <수포> 하요 <웃음> 아니, 난 이미 알고 있어. <웃음> 난 알고 있는데, 공개된 게없네 <웃음> 아. 아, 수고하시면 안 돼요? 공개 될 거니까요 여러분 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차에서밖에 가는 거 밖에 공개가 안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응. 약간 더 뒷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뭔지 아니죠 어깨 죽여야 될거 같아 네. 아, 너무 아, 나 어깨가 너무 아니에요 댓글 보았어요 지인 네, 네. 소울 이쁘다 예쁘다김로그아김딩로그 맞아, 저희가. 어, 세명다 공개가 됐네요. 각자의 그 브이로그. 맞아, 맞아. 아, 그렇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오. 오,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저희가 진짜 브이로그가 다. 달라요 아 스타일이 다르세요? 네. 스타일이 좀 <웃음> 달라가지고 <웃음> 나 체리꺼 <거> 보고 짐사랑이랑 <웃음> 네. <웃음> <진상이야. 웃음> 누구였지? 거실에서 진짜 웃었는데 왜요? <웃음> 거실 TV로 네. 그걸 딱 떴길래 네. 봤는데 네. 진짜 체리 그냥 체리였어 <웃음> <웃음> 체리입니다 이참에 <이상해>. <웃음> <사람의 웃음> <로또가>. 예쁘게 봐주세요 <웃음> 이거였나? 맞아요. 네. 제가 원래 거기에 원래 재화된 그런 언어를 많이 적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컷 그렇지. 당한 게 많아가지고. 아, 컷 당한 게 그거예요? 네, 컷, <웃음> <웃음> 컷 당한 게. 그런 거예요, 여 아, 진짜요? <웃음> 아, 진짜요? 네, 네. 아, 아, 네. 컷을 안 당했으면 얼마나 아, 어마어마했을지. 음. 네. 이모티콘 완전 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맞아요. 그래 애들 제 화가 있잖아요. 제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다 컷이 됐죠. 음, 그리고 음. 뭔가 음. 나는 진솔 언니는. 내가 언니가 편집하는 걸 직접 봤잖아 음. 그쵸 근데 와 나는 진짜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 존경스러웠어요 진짜 이거 그렇죠? 하나하나를 내가 이 대사를 옆에서 있는데 다 외울 때까지 정말 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언니가 이거를 위해서 진짜.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맞아요, 하고 아요 진짜 너무 정성들어서한 거야 그리고 진짜. 심지어 언니가 이거를 하기 전에 언니가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이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맞아, 이거를 막 멤버들이 하기도 전에 언니가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가장 진짜. 멤버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건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정성들여서 해서 그, 나는 뭐, 이렇게 해야지만 할수 있는 건줄 알았어 음, 뭔가 완벽주의자 맞아. 그 성향이 음. 나오는 아, 네. 근데 현진이 걸 보니까 <웃음> 아! 나도 해도 되겠구나 <웃음> 근데 언니도 더잘 만들었어요. 그런 아, 아, 분위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음, 조용해서. 약간 일본은. 그 차분한 그런 분위기? 진짜 분위기. 음, 같은 맞아, 느낌 맞아, 맞 음. 이게 그런. 다들 스타일이 다른데 저 맞아.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라기보다는 약간. 그럼? 아니 뭐, 뭐, 탐구를 조금 더아 유치원 같은? 진짜 <웃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어린이형으로 <웃음> 좀 재밌게. <웃음> 혜논 뭐 어린이용? 같애고. 네. 어린이용저희 어, 약간 귀엽게 만들어 놓은 음. 느낌 같아요. 진짜 저희가 직접 찍고 편집하고 막 하니까 오히려 진짜 멤버들의 그 느낌이나 뭔가 음. 스타일이 확실히 다 드러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어. 현진 언니는 딱 현진 언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나는 그거, 그거 올라왔네? 현진인가? 요리하는 거? 어, 아, 맞아요. 리하 거. 나는 그게 진짜 웃겼던 게 그걸 어떻게 찍었지? 이게 가장. 아, 웃겨서 맞아요. 웃겨서 처음에 <웃음> 입에 물그랭고는 거울 텐데 네. 음어요 비방영으로 이제 대표님 어. 그것도 있었는데 그게 어, 진짜 웃기거든요. 비방영으로 저희가 네. 이제 대표님과 등산을 간 날에 맞아요. 이렇게 대표님을 찍으면서 오늘도 대표님을 <웃음> <웃음> <웃음> 네. 이런 식으로 말해 주 아, 네. 그런 느낌. 너무 네. 이방용이라서 네. 공개는 음. 못 하지만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 현진이랑 희진이 진짜 재밌었어요. 희진 어, 언니 것도 진짜 희진이는 피킹으로 키킥? 올라왔잖아요. 언니가 진짜 재밌었어. 그런 진짜 금손인 것 같아요. 최근은 또브이로그도 계속 찍었었고 음. 저희끼리 음. 또 뭐했지? 나 올라올 거니까. 또 뭐했지? 저희 또 최근에 뭐했지? 산받고 산받고 Vlog 올라 탐탐탐도 올라갔고 이제 오비들은 뭐였나요 모을분들은 뭐 하셨죠? 오빛들 은 음.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쳤어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고. 어, 못 받아요 그럼 닉네임이 <웃음> 하트예요 하트 <웃음> 어, 오드하이서고요 대답해주세요 다... 리더로서 네, 뭐라고요? 응. 마음을 15, 훔쳐가서 언제 돌려받을 말씀이야. 수 있는지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와. 와. <웃음> 포부가 늘어나지네요 <일어나서 매운데? 웃음> 예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웃음> 그래 괜히 물어봐어 음. <웃음> 진수 언니 앞머리 많이 자랐대요 그쵸 어, 진짜 이거 봐요 이거예요 아니 근데 옆으로 넘기만큼 어, 만큼. 맞아 응응 음, 음. 저는 언니 음. 없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 그렇더라고요 응. 응. 근데 앞머리 있어도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다른 느낌 네. 다른 느낌 오, 오. 또 모이진 오, 왔습니다 진짜 있었어? 네. 고기랑 내 댓글이랑 다른가 봐. 아, 어 아, 그런가 보다. 음. 아. 어 과제가 세개 남았고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이 있지만 세개 아. 브이앱은 놓칠 수 없지. 아. 어 바쁘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 진짜 시험 기간이신가 봐요 다들. 아, 그런가? 중간고사인가? 그런가 봐. 기말고사? 여러분들 시험 백점 맞아야 돼요. 내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 응 음. 맞아. 그렇죠. 시험만 보러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요즘에 아, 학교를 많이 안 나가니까. 네. <웃음> 우와 대박. 너희 엄마는 버리니? 내 생각에 그녀는 꿀을 낳은 것 같다. 아. <웃음> 표현이 좀 약간 진짜 신선하다. 짱이다. 진짜. 어. 신선. <웃음> 멋있어요. 진짜. 지금 좋아하는 노래? 아 많이 듣는 노래? 약간 이런건가? 그런거봐요 음, 즘에 추천곡 이런건가? 나 너무 음. 많은데? 저도 많이 들요 들을... 저는 오늘 아침에 검정치마님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오늘 샵메이크업쌤네 너무... 맞아요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 너무 많아 저는 음. 이번에 제 친구가 컴백해가지고. 아. <웃음> 그 다이아. 아. 아 다이아이. 진짜 예뻐요. 근데 어, 얼굴이 음, 이번, 노래, 이번 노래가 아주 좋아요. 네. 맞아요. 아, 오늘 아, 아침에 봤거든요. 진짜 한분한분다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추천곡 한번만 해주세요. 아, 저 진짜 너무 음. 많아요. 그러면 음.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새가 <웃음> 있다전 아, <진짜. 웃음> <생각하고 웃음> 오늘 립씨를 아, 공격할 예정이에요. 아, 이니가왜 아, 아, 아, 아, 이럴까? 아 너무 재밌어요. 어,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그러면 이따가 저희 체리 체리와 저의 그 생일 선물로 어? 노래를 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 저는 약간 그런 감동적인 <웃음> 어머 어, 그 어. 세레나드 같은 원하는 어, 어. 어, 어, 어, 어. 곡이 있다면 전 약간 뭐지? <웃음> 아, 저날이시진남 약간... 같은 노래 좋아하는. 아. 제가 아, 귀여운 노래 얘기할라 했었는데. 아 귀여운 노래. 그럼 두곡다이게 따로. 어, 생일 선물을 받아. 나쁘지 않다. 고깃분들 좋으시죠? <웃음> <웃음> 오늘 진짜 리본니가 제일 귀염귀염한 옷을 입었어요. <웃음> 맞아요, 오늘 핑크 공주거든요. <웃음> 아까 제 거울을 살짝 빌렸었는데 핑크. 이주 개그 좀아는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 다 핑크예요. <웃음> 오늘 오늘 다 핑크예요. 아 대박. 진짜. 아. 그래서 여튼 오늘 그럼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오늘 어, 아 여기 화면은 안보이지만 그러네 아, 안보여? 앞에 아, 앞에 약간 초코팬가 안보여 아. <웃음> 우리가 들어야 돼자 네. 그러면 오늘 너가 죽했잖아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늘 제가 <웃음> 네 저희 오아서를 위해서 <웃음> 이렇게 어머어머 어머. 갑자기? 어, 오늘 6월 하면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어, 가정의달아네 채리와 <웃음> 진솔 언니 생일이 오는 날이에요 아직 진솔 언니 생일이, 아, 생일이, 아, 생일이, 어, 생일이 어. 오진, 어. 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어 오드아이 서클의 리더로서 네. 네. 아 이렇게 한번 아 이두 분의 생일 케이크를 아 어머어머. 준비했습니다 아 가서, 어 물론.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웃음> 아니죠 네, 아니죠 제... 그쵸? 네. <웃음> 이렇게 케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파이트 그리고... 케이크 지금 보이나 이제? 이제, 어, 이제 보일거예요 거예요. 네. 이렇게 과자도 아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그 케이크에다가 아 어머머, 이렇게 재료들. 재료들을 네.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아 사실 아까부터 이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내가 아 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단가색이 엄청 막 확확 올라왔어요 이, 이 친구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음이 케이크를 꾸며볼거예요저 음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어요 아, 진짜 너어요 아, 진짜 너요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어요 아, 진짜 어요 아, 진어요보요 꼈습니다꼈어요이 예, 팬분이 주신거아요 팬분이 가지고. 12개를 이렇게 다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끼고 왔습니다. 아, 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사실 진솔언니 팔찌 아 맞아요. <웃음> 저랑 진솔언니랑 커플로 맞춘거 소아요아트 <웃음> 그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야시장을 가서 샀는데 그때 네. 최근는 네. 아쉽게도 촬영중이었죠옳지 촬영 그래서 맞아요. 저는 다음번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번에 저희 다 셋이 맞춰요 또.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 체리가 이거 반지는 어차피 완전 체 우정과 함께해서. 저희 그럼 만들어 볼까요? 아침아도 아 아침아도 맞아. 아, 아,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웃음> <웃음> 오늘 언니 오늘 김민씨 말이 완벽한 핑크빛. 아침아도 핑크예요. 귀엽다, 너무 좋다. 아 핑크하니까 그거 생각나. 오, 네, 미생을 그래. 위해 네. 유재일에서 유재일에서 <웃음> 핑크 공주가 되보겠어요. 귀엽다. 나은 희진이의 그, 그 명대사가 생각나. 네. 세상엔 수많은 핑크가 있죠. 아기억나세요그 아, <웃음> 명대사. 그 광고에서 뭐 나오는 핑크예요. 아 맞아 네, 맞아요. 핑크예요. 아 그래요? <웃음> 어, 몰라? 아, 아, 아, I miss you. 알죠 알죠. 죄송합니다. <웃음> 날수는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아빠는... 아니었어? <내가한테> <웃음> <웃음> 그래요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위에 앞치마도 하고? 네. 오 진짜. 이 화면상으로 보고 있는데 아 언니! <웃음> 너무 웃기네요. 이거 겨울까지딱 들어주고 아... 포다 한번 치주시면안 돼요? 얘도. 예, 그건 뭐야? 이렇이 <웃음> 제인 님께서 큐트네 알겠습니다. 네. 어.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네, 어 근데 그러니까, 다 같이 꾸미기에는 케이크 조그 아니까 네. 뭔가 우리 룰을 만드세요. 오거아 저요. 생각하신 거는? 저는 사실 별 생각 안 했습니다. 무엇을? 뭐 쓸... 아까 생각했잖아요, 이미. 그냥 릴레이로 하는 거죠.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저요 요 그러면 네 처음 스타트를 끊고 싶다. 저요? 오. 마지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언니, 마 돌아가면서 각자 두 번씩 꾸밀까? 그러면? 아, 두 번씩? 응. 음. 1, 2, 3, 1, 2, 3. 어, 아, 맞아요. 좋아, 좋아. 그럼 언니가 두 번째 해요. 그래. 고마워.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알지? 그러니까요. 틀을 딱잘 나. 거 알지? 소질 없는 거 알지? 어. 어, 알긴 거. 알지. 처음부터 초코펜을 쓰는. 나. 뭔지 알지? 어 글자 넣을라고 알지? 펑아뭐 어, <웃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볼게. 다아나나 나 그림 그리고 싶어. <웃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올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쁘게 뜨여봅시다. 그래 뭐뭐뭐 마음대로 해. 아그아 그러면은 아네 맞을 거예요. 왔어. <웃음> 오 이씨!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아, 앞에다 그려봐 여기 여이가 그, 음... 안돼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레오 세 개를 얼굴로 하는거야 음, 우리는 진짜. 어디다 그래? 보면부래요 하고 싶은 거다 해봐 그래도 빨리 해까린레이니까 언니를 믿어볼게요 이거 일단 어. 망치는 건 아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데초코팬이안 나와요? 어? 근데 이거 할수 있는 거 맞을까? 굳었어? 약간 아, 일주 반... 말랑말랑한데. 아, 말랑말랑한데 안 나와요 잘? 저 떠는 거 보이세요? 예. 아 근데 자... 이거 못 먹어요. 근데 안먹어 다시 매스 매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뿌 볼까? 얘를 좀. 오, 회수, 회수. 회수? 회수 회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 제송 죄송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아 뭔가지? 뭐 <웃음> 이거 점점 얘도 있어요 언니 얘 화이트야 어 그렇네 화이트라서 보이지가 없아 생각났어 난 할게 언니 그럼 언니 먼저 하자 가야. 어? 왜 이렇게 가서 어. 그럼 언니 먼저 하자 기본 틀을 화이트도 봐 기봉틀를좀 약간 더감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나는 올해 오에 우리의 얼굴을 그릴래 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웃음> <웃음> 네, 이거 안 나와요? 언니 얘로 해봐 봐요 따뜻한, 아, 물, 따뜻한 물, 물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거 까 이거 아니 그게 그건가? 좀 굳어서 그래 시간이 <웃음> 부들부들 부들부들 나와요? 나오긴 나와. 아, 진짜 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 같이 하겠어. 그럴까? 나 그럼 아까 그러면 우리좀 생각을 하고 하자. 그러 그래. 그래. 일단 이런 걸로 있잖아요. 틀을 잡고. 여기가 벽 에에 그죠 그럼 저. 너가 붙이고 어. 있어 어, 뭔데? 여기 벽에 벽에 이렇게. 뭔데? 이렇게. 제가 어떤 걸 붙여야 돼? 예 울타리쳐울타리쳐 물타리 아 울타리 어때요? 마음에 안 들었어? 얘로 얘로 문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었구나. 피카츄 <웃음> 약간 마음에 안 들잖아. 개는 아, 아, 약간 따 우리 다른데 생일인데 뭐야 돼. <웃음> 내가 준비했잖아. <웃음> <웃음> 우리 생일이잖아. 쎄. 자. 난해나 오래오해나 우리 해당. 우리를 그래. 그릴게.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럼언니 위에를 장식할. 나는 구경할게. 너는 위에를 장식해. 아 여기를 장식해요. 그래. 나 마무리할 아, 때 그러면 응. 어? 근데 너가 옆면을 한다고네아나 응. 위에 일단 그럼 나는 여기 이 가운데 세개를 붙일게 그럼 너가 나머지를 이렇게 꾸며줘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웃음> 일단 해봐 일단 <웃음> 어 얘가 너무 진짜. 작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럼 음. 예로투 이거? 얘로? 하임 하잉 하잉? 하임어 하잉이 딱 맞아 근데 없어요 개수가 없어 이렇게 밖에 없어요 야,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이거 어때? 오 좋아 약간 유니크해 오케이 기대지마 기대지마 나 지금 진지 좋아 좋아 좋아 얘로 문을 만들어요 어때요? 문도 있어? 문이 있어야 돼? <웃음> <웃음> 네 <그럴 수> <웃음> 해봐 해봐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야 이거, 이거 띄어서 할까? 아니 안보여어요기다가 <웃음> <기다려봐>, 내가 <웃음> 예쁘다 <웃음> 여러분, 안 보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니다나가 네. 아, 이거 미간이 너무 넓어. 그럼 어? 나, 나할게왜 <웃음> 그래요? 나 좀, 나 좀, 미간이 좀 넓어. 같아. 나 할게? <웃음> 웃죠? 아, 웃, 어? 웃. 웃죠 <웃음> 웃죠? 웃죠? 웃죠? 아, 조금 더 오! 안다 희한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안, 보, 안 보이시는 안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뻐 예뻐 아직까지는 어, 예뻐 보이세요? 네, 보여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우리? 보여요 보여 <웃음> 근데, <보여요. 웃음> 근데 하이이 <웃음> 좀 부족하다 <웃음> 반만에 반만에 <웃음> 뭉쳐 <웃음> 아, 대문, 대문, 대문 그럼 이거, 이것도 거이 해, 투스, 투스 아, 투스는 그럼 <웃음> 다음 쪽 여기다가 투스를 또좋아해서 아, 어, 우리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얘 어때게요? 초코송이, 얘로 문. 응. 작은 울타리. 문지기. <웃음> 문꼬리. 아니면 이거, 문꼬리? 돌멩이 같은 거, 돌멩이. 아니야, 아니야. 어. 문꼬리. 그러면, 일단 로투스 볼게요. 얘 돌멩이를 <웃음> 위에다 해야지. 어, 좋아요. 그런가? 아닌가? 어, 어, 이거 밑에다 해도 예쁘겠다, 근데. 일단 할게요. 그래. 일단 투스. 물라어겠습니다 음. 강남 테헤란로 빌딩같아 아 어, 그래요? 어. 이게요? 모투스 <웃음> 좋아 체리의 TMI 이 세상, 세상 미모가, 미모가 아니라 아니다. 감사해요 <웃음> 제가 좀 그렇게.. 어 네? 제가 좀 그렇게.. <웃음> <웃음> 완벽하게 안 끝냈어요 <웃음> 여기다 못 <몇 웃음> 만들까? 어? 오여너 잘했다 괜찮죠? 아 괜찮다 아 근데 너무 작아본 네.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감사합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얘 너무 작아. 이거 <웃음> 아니야? 이거. <웃음> 이게 <웃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문 진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 감사합니다. 문, 문? 보이시나요? 진소리 <웃음> 어떻게 온다는지? 진솔이 어려워요?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해서 처음 받았네요 방금 어, 축하드려요 저는 근데 35살 때 결혼할 예정이어서 어...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웃음> 어? 괜찮은데? 괜찮은거 아냐? 뭔가 예쁜데? 저거 무슨 색깔이야? 뭐가? 초코펜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는 괜찮은데 이거 마지막이에요 로투스 키워 안 끼워져 <웃음> 잠깐만 어, 오비 추천받습니다 이 마지막 요리 로투스가안 끼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비 응답해 빙빙 아. <웃음> 점점 너무 웃기다 어떻게 해요? 오비 어떡할까? 초콜릿 초콜릿이래요 초콜릿? 초콜릿을 이용하라고? 마시멜리이이 어떻게 해? 어, 얘를 갈라볼까? 아니야. 사과를 넣을까? 사과? 너무 갑작인가? 어? 아니면 얘를? 아니, 투스를 좀 반. 단... 아, 야. 이사를 시켜 오, 다딸다딸다딸 그렇고 그리고 진서 언니가 만든 오아어를 붙이고 잘하고 계신가요? 잘완성 이거 보았나 아직 안 했어요. 어,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이 화이트. 헉! 너무 녹았다. 주... 음. 부진나? 어 누가 장갑을 벗었다? 아니요. 이거는 재료. 박서를 이거 한다는 얘기인 건가? 네. 그럼 그 겉에 막 이제 이거를 한 거로 조금씩 쳐버렸다 이런. 내 눈. 어 근데 귀엽네요. 귀엽다. 그 응. 그러면은. 근데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언니 팔자 눈썹. 그니까 이거 볼까? 이거 화이트로. 아 괜찮다. 그러면은 이런 아, 거랑. 아. 그래요? 이렇게. 음. 귀엽다. 오 TMI 아, 말해달래요. TMI 완성.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웃음> 오늘의 TMI 설거 한마리아한 마리. 아, 한 마리? 한 마리? 이거 나야 어차피. <웃음> 왜 자꾸 본인을 나야. 이네 이거, 이거 너무 녹았다. 오늘의 TMI 뭐 있어요 오늘의 TMI? 어 이거 진짜 맛있는건데 안에 뭐 들어오는거 음. TMI? 저나 오늘 뭐했지? 언니 뭐했어요? 나 오늘 다들 뭐했죠? 아, 나 오늘 <웃음> 나 오늘 게임 열심히 했어 아. 요즘 멤버들이 뭔 아,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바일 아. 그 자동차 게임에서 아, 자동차 되고. 게임 이제 거실에 나가면 다들. 아, 특히 김림양이 약간 못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하진 않아, 하시죠? 아, 거실에 나할수 아, 아, 없어요. 근데 진짜 언니가 저는 게임별로 안할줄 알았어요. 나도 안할줄알 너무 의외의 인물인 거예요. 나나 나 원래 안 진짜. 하려고 했어. 진짜. 안 진짜. 하려고 했는데 진짜. 여러분 다들 하세요? 하실 것 같아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추천. 근데 저는 약간 그건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게임. 자동차 게임. 응. 아나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고왕이랑 올리비아 해가 너무 응.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래서 아 근데 응. 나는 진짜 의외 인물이 응. 비비언이야. 비비언이는 진짜... 진짜 몇 시간 동안 아니 비비 언니 그게 친구 추가를 하면은 접속 접속 중뭐 게임 중뭐 이거 다 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언니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아이 언니는 도대체. 근데 현진이도 대박이야. 아홉 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 그런 거가네경고어 과도한 <웃음> 게임을 게임, 우리가 모르겠지. 우리가 올수 있으니까 <웃음> 아, 루비가 차감될 <루비가> 수 <웃음> 있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루지야. 루치 아 루치가 루비는 아, 뭐야 루비가 <웃음> 안한티네 아김지요왜1등 자랑 많이해라 정은아 <웃음> 김지우 씨 오셨어요? 네 저랑 맞아? 근데 맞나? 아, 우리, 우리 우리 다 같이 닉네임 맞췄는데 맞아 우리 그거야 네. 경고 표시인데 맞아 아 근데 저기 근데 저랑 추랑 같이 하거든요 계속 비슷해가지고 아그 레벨이 레벨이 비슷하려는데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 자. 아 진솔언니 너무 느리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와요 펜, 펜안 이게 나와요? 뭐야? 좀더 바글바글하게 보면 뭐 색깔 컬러스하게. 뭐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요 일단 <웃음> <웃음> 가운데 3개 남겨두고. <웃음> 어 그러면은 어 이걸로 몽통하는 거 어때? 귀엽지? 그럼 난 포도. 아니, 아니, 네. 이거를. 다 같이 아, 다. 이렇게? 네. 아, 괜찮다. 아, 네. 위기만 키 작으니까 포도. 어, 나쁘지 않다. 그치? 네. <웃음> 그럼 난 몸통 짧고 다리 기니까 다리를 차원을 <웃음> 네. 줘. 언니, 이거 어때요? 구성이 <웃음> <웃음> 어, 귀엽겠다아요구이 <근데. 웃음> <청구성이> 다리.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나귀여워 시켜줘. 아 잠깐만. 머리 오, 요즘 캐릭터 잘못 거잘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트 하잖아요. 이건 김립. 이거 김립? 응. 왜 코가 길어요? 입인데? <웃음> <이린데. 웃음> 도줄까요 너무 나지 네. <웃음> 도와주실 거면 본인 거 하셔야 돼요 체리씨 거나아그 안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몸통? 몸통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되잖아. 되잖아. 아 근데 이게 너무 큰가? 얘안 들어갈 거 같지? 그러면 이거요 그거를 소개가 되잖아 안돼 얘는 다리 팔다리 몸 눈사람처럼? 두개 이렇게 어때요? 아니면... 얘들 몸통으 하는 거 같아 얘를 몸통으 하는 거니까? 아니야 이상해 얘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음. 얘는 뭐였어? 파무셨다 걔... 개... 음. 모르겠다 근데 <웃음> 네. 너무 녹았어, 하이튼 괜찮아요, 아주 나지 맞아, 내꺼 안돼맛있게 먹으면 되잖아 맞아 띠, 띠, 띠 빈빅 씨예요 아니면 초코펜으로 몸... 아니다 초코팬으로 몸을 하고 네. 아, 그리자고? 하라니? 네. 하라니? 네 그리고 최리양의 특징은 아, 오! 왕눈이 오! 아 예림이 눈 진짜 커요 진짜? 맞죠? 저희가 얼마 전에 비자 사진을 봤는데 네. 진짜 눈이 왕눈이여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 네. 어? 이거 어? 너무 녹아서 언니 이거 어때요? 어떤 거이그거 이제 굳혀야 돼요 응. 굳을까? 그냥 좀... 이러지? 예, 거. 예 해봐요 얘 예? 어. 이미 끝났어 그래요 얘는 어, 얘, 얘가 딱 졌다 맞아 아니 아니에요 물어요어딱 졌다 맞어 뿌리면 안돼어 완전 왕눈이 너처럼 눈이 그거 돼 너무 왕눈이 없냐? 응. 음 특징이 없으니까 아, 이렇게 그다 똑같이 되잖아 그러면 그래요 아무도 알수 없어 뭐라고요? 뭐가요? 아직 안 보셨서 그래요 다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요 저녁 먹었냐고요? 이게 저녁이에요 저는 먹었어요 뭐요? 커피 아. 커피 얘 응. 몸통 어때요? 얘얘 얘. 봐봐요 봐봐봐봐요 봐봐봐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하고 다리가, 다리가 이거 들어가? 다리가 들어간잖아 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어? 귀엽다 다리 들어가 어, 아니면 <웃음> 어, 얘는? 어, 괜찮아. 새로운, 그래요, 새로운 재료를 하자. 그래요. 연두색깔 하자. 연두색? 상큼하게. 빨리 이거 먹기 좋게. 안 봐도 똑같아 보인다래. 뭐가 똑같아 보이대요 이거 오래오. 달라요. 밤에도, 랄라요, 밤에도, 랄라요. 밤에도. 랄라요. 밤에도.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 아, 유리분들이 놀리셔서 그래요. 내가 또울 땄네요. 진짜. 언니 다음에 무슨 머리를 도전하고 싶어요? 저요? 네. 어, 저는 항상 말지만 빨간 머리요. 아, 약간 레드. 음, 언니는요? 금발. 금발. <웃음> 다시 네. 다시 금발. 다시 금발. 작은 언니 밥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응. 예림이는 저요? 저는 완전 파랑 머리. 어? 초록색 머리. 초록? 저기가 어. 안 온다고. <웃음> 그러니까요. 초록 머리? <웃음> 나는 체속으로 데리 왔었을 때 머리 예뻐 아, 그냥 약간 옆가르마. 아, 옆가르마. 맞아요. 가르마. 그러고도 좋죠? 이것도 약간 만 느낌인데 어! 언니 본인 거만 예쁘게 했어 아니 너가 그거 여기 많이 넣어서 그래 아니요 저 왕론이 좋아요 흠오 <웃음> 어, 이거 좀생동감있어그네 완전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웃음> 뭔가? 귀여운 거같아 근데 우리 이걸로 다리 한다고 하지 않아서? 알래야 우리 펜으로 할까요? 이렇게? 어? 다리 괜찮을 거 같지 않아? 뭔가? 할까요? 어때? 이렇게? 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진... <웃음> <롱단이 웃음> 너무 징그러온가? <진단이 웃음> 얘로 할수다 얘로 그려요 아니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네 그래 그러면 예림이가 오. 이렇게 그래요 막내는 아, 여기 한쪽에 <웃음> 눈물 눈물 숨을 됐다 아 근데 얘가 좀 귀엽긴 한데 오오오오 잘하는데? 다리가 좀 짧은 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요 이똥 짜서 괜찮아요 괜찮아 색깔이... <웃음> 실제로도 막긴건 아닐까요? <웃음> 아네 <웃음> <한 웃음> 얼굴 <웃음> 근데 그거 아시죠? 이초코파를 먹는 게더 맛있는 거 어떤 녹음이 맛있다고요? 따로 먹는 거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초콤이 없어 코빨 <웃음> <웃음> <튀어나와. 웃음> 완전 완전히 튀어나왔어 됐다! 와 아, 완성인가요? 네, 아 이거 조만 이거 MC를 조금 뿌리자. 이거 너무 컬러가 오케이. 어떻게 해야 이 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어. 어 너무 어. 아, 아, 아, 밑에는 눈누면 음. 약간 피어서끙 그려줘야 돼요. 팔까지그라 그래? 응. 만세. 손잡고 있어야지. 진솔언이 OST 노래해달래요.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시간은한 시간. 번. 좀 잘한 것같아근데 어. 이거 뿌리는 게좀있을던것 아, 같지 않아? 뭐? 네, 뭐? 뭐 나쁘지 않아요? 알았다. 근데 왜? 체리야 네. 팔이 왜 이래? 손 잡고 있는 거 <웃음> 만세 팔안 하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웃음> 아니야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다 했어 <웃음> 아 이제 손에 땀이 쓰기 <웃음> 시작할게 <시작했어>. 언니 <웃음> 이거 언니에요 <웃음> 뭔데? 아니 뭐, 빨리 끌어서 있길래아 이제 다 했어요. 단추 그려줘야겠다. 들어줘. 단추. 어 귀엽다. 안 들지 말까? 어? 아니야 괜찮아. 예. 핑크. 어아를쓸 걸. 아이어수 있어. 닦을까? 닦까 아니야 오, 오 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됐다 됐다. 언니가 해줘. 이카 못해. 아니야.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예. 경미한 자격. 자결을 자꾸. 어 근데 진짜 못생겼다. 오늘 우리 좀 잘한 거 같아. 야 뭐. 너가. 야 너네 둘이 더 예쁜 거 같은데. 어떤 거가요? 아 저요? 어. 어 Y가 된거 같은데? Q?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유니크해. 오케이. 오. <웃음> 그냥. 잘 보이라고. 정입니다 4천 세계로! <웃음> 몸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음. 몸이 귀엽다고나 <웃음> 지금 홈쇼핑 온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자, 레거 케이 구매는 네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해주세요 다시 똑같이 제작은 못합니다 <웃음> 오! 나 잘했어! 오. 옷, 옷 잘했다. 잘했다. 오, 입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인정. 이거 뭐, 아 근데 완성, 완성. 여기가 뒷면이네. 지금. 응? <웃음> 래 음? 아, 아, 왜요? 아, 아, 왜요? 여기가 뒷면인 거 아니야? 아니 됐아요 이게 바 기준으로도 는데 여러분, 고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예뻐요. 끝. 어, 응, 이렇게 하면 완성이어요 아, 어. 힘드네. 자, 렛더. 보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요 우우! 우우! 우이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이우우하 우우! 우우! 나우우 케이크가 아 음. 안보이는거 아냐? 이게 보여요 어? 잘 안보이네 <웃음> 잘 안보이네? 그러면 케이크 <웃음> 케이크만 네. 한번 숨어지는거 아냐? 예예 이거 카메라로 한번 내려주실 수 있나요? 보이나요? 보여요 음 보이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 여기 누, 어떤 분이요 가로 치고 보이지만 네. 잠깐 잘보이일거예요 아, <웃음> 이제 여러분 네아 조금 보였네요 그러게 이 여기 몸, 몸통에 아, 있는거 오드아이사클이에요 네어깨이설보잘 만든거 같아요 네아 네. 네, 키우기 좀... 힘드네 네요 에어컨로몬들아 <웃음> 저희가 이렇게 케이크 만든 기념으로 네 맞아요 아, 케이크는 <웃음> 뭐 해야 합니까 아우 oh, 초초뭐야어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요초초초초 기 사람은 이리도기이하면서이렇게 박수치고 있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근데 머리카락 빗기 때문에 너무 네. 머리 두껄이 좋다 <웃음> 케이크 맛이 어때? 아직 안온것 같아요 <웃음> <웃음> 생일날 추준김남정장정 어. 왜냐면 뭔가 그냥 좋아요 멋있는 노래잖아요 어, 여러분 추천곡 해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뭐 들어야 될까요? 그럼 추천, 그럼 추천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럼부고 해주세요 그... 멤버들이 뽀뽀를 해주세요? 왜?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 나 해줄 수 있지 오마이갓 oh 좋아요 음. 어. 김립 오늘 왜 이렇게 이쁜지 해명해 <웃음> 오늘 핑크 입어서 <웃음> 오늘 마이 멜로디 같대요 아, 어. 그렇다 오. <웃음> 영혼이 혼. <없지. 웃음> 어. 와, 와, 난 멋내. 그럼 불러볼까요? 아니 나 노래 뭐 해줘? 일단 생일 생일 노래불러요 생일, 생일 축하해요. 해볼까요? <웃음> 해볼까요? 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여자 네, 봐송어줘는거 아닌가? <웃음> 하나 둘셋넷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하나, 둘, 셋! 오, 야, 컷! 와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되게, 너무 예 너무 예쁘다! 너무 무니까다다너하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다 너무 예쁘다! 귀여운데? 오 너무 다 너무 다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 진짜. 같이 축하해주면 맨날 맨날 이렇게. 우리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오 빛 웃음> 이주년 뭐 이렇게? 아, 아 좋은 거 같아요. 루비 이주년 축하해. 미팅 장소 정합시다, 여러분. <웃음> 지금요? 아니. <웃음> 리비는 왜불러요 부러? 그냥 <웃음> 어 약간 생일 기념 또 이제 오더에서 오랜만에 음. 하는 기념. <웃음> 진짜. 이쁘다. 감사해. 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네. 오늘 또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 수 있게 이번 아, 니가 준비를 맞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좀 고생했어요. 이거 케이크 사러 간다고. 아 이거야.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웃음> 네, 백분니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요 이게 해주는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짜. 오늘 이렇게 금발 머리카락 또 오늘 또 진짜 그 하고 싶어 모아을때 금발을 기념하면서 금발 그렇죠, 머리카락을 그렇죠. 해주셨대요. 오. 오, 아 진짜? 오, 몰라. 아, 또 그러셨잖아요. 아니 <웃음> 저는. 저는... <웃음> 아이고, 아이고. 짝짝짝. 어, 어상소감인줄 알았다. 음. 그런 거. 그러면 저희 이제 케이크는 멤버들과 나눠 나중에 먹어요. 나눠 먹도록 하고 왜냐면 좀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진짜. 그래서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이따가 먹고 네. 남은 시간은 우리 소통을 하면서 네. 할까요 좋아요. 네. 소통 타임. 그럼 이거 좀치우고 네. 이거 먹어요 소통하면서. 응. 음. <웃음> 너네 얼굴 안 가려? 그렇게 보면. 네. 앞으로. 아. 앞으로. 음. 음. 좋아하는 영화가 보실까요?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웃음> 좋아하는 영화는 좋아하는 영화는 전은 좋아하는 영화를 제하는 스타일이 아영화아가아니는 영화가 아니아니아니 영화가 영화 아니라 <웃음> 영화관을가지 않는 이상 잘안 봤는데. <웃음> 네. 최근에 집에서 혼자 본영화는 그거였어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됐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너 진짜 하나씩 얘기. 팝콘처럼 <웃음> 먹어 네. 먹어. 아싸 어. 먹을까 맛있겠다. 아냐냐. 저 저는 여전히 판타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웃음> 음.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 요즘에 엄청 가장 <웃음> 하나씩 <하면서 웃음> 들어오는데 네. 저랑 채리랑 영화를 같이 보면 아니야 나 채리도 아니다. 진솔언니도 같이 보면 음, 안 맞아. 되게 지루한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잔잔한, 어, 진짜, 잔잔한 진짜, 진짜 지루하기보다는 어. 저희한테는 되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음. 음. 조용하고 혼자 집중하고 그냥 음. 그런 장르? 로맨스인데 조용한, 근데, 음. 장르? 로맨스인데 조용한 근데 저희는 뭔가 계속 뭔가 있어야 돼 음. 어, 맞아요 뭔가 있어야 돼 <웃음> 뭔가 계속 터져야 돼 맞아요 <웃음>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언니랑 맞는 거 해도 막나라랜드 이런 거? 이거는 다 좋아하니까 맞아 응. 또 뭐가 있지? 누가 팔치료 제일 쎄니 저희 세 중에서요? 전 아마 리비가 제일 쎈것 같아요 진짜? 나는 일단 팔 힘이 음. 약해 해볼까?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갑자기? 갑자기 부전승 있나요? 있어야지 저희 부전승이 있어요 그냥 우리 둘이 하자 그빨 내가 제일 쎈다아 자리까지 깨는데 <목소리> <피해놨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해주세요 진짜. 응. 그냥 자리에 불편할걸? 이거 어떻게 해요? 깔요 이러나 봐. 이거 하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응. 해야지. 제대로. <목소리> 너무 멀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너무 멀어. 일자에 <목소리> 놓고 아? 네? 안 보이지. 야 이렇게. 열다발 이러면 되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준비 시작. 우와, 왜뚝 네, 소리가? 이게 어? 뭐야? 자, 어, 얘는 진짜 뭐? 야 에,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지.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어, 지금. 니힘 빠. 아, 아쭉 소리가 많아. 쭉 소리가? 예. 아까 아쉬워. 아, 알겠습알겠시일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준비. <웃음> <진짜로. catch>. 시작. 야야야야, <웃음> 됐어 됐어 됐어. <웃음> 말도 안 돼. 네. 어네알겠습다결승한번가보요 아, 아, 네. 네, 네. 언니 힘이 벌써 들어와있는 준비 시작! 시작. 오, 아. 우와. 근데 이가 진짜 약해 아이근 제가 팔이약해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튼 네. 궁금하신 해결전 네. 네. <웃음> <핸드? 웃음> <웃음> 하지만 저희에게는 올리비아 해양과현지가 있으므로 저희는 사실 안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두부분유 <웃음> 두부분유는 <근육은 웃음> 두부 <근육은> 뭐죠? <웃음> 네. 나는 <웃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웃기다. 아. 셋이서 똑같은 킹크세 앞치마 하고 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들 같아. 어 아. 너무. 나못었어안 <웃음> 되는데. 서열 <웃음> 정리할 <설정도 있대. 웃음> 아, 내가 <웃음> 1등이다. 내가 다 언니 1등이야 맛있네. 균님 맛있다. 도토리 퀴즈기래요. 응, 음, 음. 그건 맞아요. 그건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굿막센 멤버들이 아니여가지고. 응, 음, 맞아요. 맞아요. 체리 실망이야. <웃음> <웃음> 어, 그래요. <웃음> 그게 그려요 <안 해요. 웃음> 음. 실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할수 있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고원이 좀 약한 거 같아. 고원이 약하지 근데 의외로 음... 세요 그래? 네. 그 너요 비비언이...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비언이 세? 비비언이요. 비이비이 비비언이 음... 모르겠어. 일단 난 그래도 최약체는 여진이야. 어, 아 여진. 여진 여진이 여진이는, 여진이는 힘이 없어요. 여진이 뭐야?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음. 궁금한거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씨의 노래를 해달라고 오이씨의 노래? 아, 오랜만에 모인김에 아 뭐가 있지? 뭐 <웃음> 아, 세레나데요 근데 언제 해주세요? <웃음> 맞네 <웃음> 아까 세레나데를 오자에 서클 노래로 한번 해주세요 좋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사실 브이 어. 시작 전에 생일 축하 노래를 그스위 크레이지 러브로 해준다고 대사를 <웃음> <배달을 웃음> 맞아요. 개사을 해서 해준다고 사실 했거든요. 어떻게 오비들이 네. 렇게까을까 진짜. 어. 진짜 먼저 얘기하도 개사 아원 천천히 아, 될. 아, 원. 두. 아원두 쓰리 네가 날 쓰어. <웃음> <웃음> 네가 날. 도와아에서이런방탈부리는모습 보는 뭐, <웃음> <웃음> 빨리 해주세요. 음. 또 생일 선물 받고 싶어요. 언커버. 언커버. 아, 언커버로 어. 그거 계산하려고요. <웃음> 아 그거 계산하자. 같이 부르자고. 살짝, 좀 살짝 축하해줘도 말까 스크럽하자 스크럽. 그래 스크럽. 그거 계산해 주세요. 아 같이 하자. 캐리 시. 아내 생일이야. 체리 <웃음> 또 생일이야? 그래 너가 부르면 돼 그니까 너 혼자. 아. 어. <웃음> 네가 날. 네가 날. 스 w e e t 생일 축하해 고맙무 m 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재미없어 무무미무무무무무무무없무무무뭐무무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웃음> <잘> <웃음> <웃음> <아이고야. 최고의 웃음> 헤즐넛 좋아요. 문 뭐가 제일 좋으세요? 오가스그 중에 저요? 저요? 네. 다, 저는 스타일라이트. 저는 스클즈 어, 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웃음> 다 좋지만 그 중에 음. 베스트, 최고 최고 네. 아, 진짜? 진짜? 네.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 굉장 좋아하고. 따다딴따딴따딴 딴딴딴 그딴딴딴그딴 딴딴딴 딴딴거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아요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한번딴하면 계속 딴도는딴 딴딴딴 딴한번불딴 갈까요? 딴딴요딴 딴딴딴 가딴 스윙 문문문무죽지겨가 여기 너 파트잖아 이것봐 <웃음> 이것 이것봐 이것봐 이것봐 어, 탐탐탐탐 룸메는 진짜 궁금하신가 보다 탐탐탐 룸메는 탐탐화에서 확인하시길 그것도 몰라요 다음한지 다다음한지 그렇죠. 아, 그런가? 말해줘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굉장한 분량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음, 음, 음, 여러 진짜. 게임과 처음 그런 식으로 많이 찍은 맞아. 것 같아요. 리얼리티식으로. 음, 그래서 기대도 좋아요. 저희 의 숨은 모습들. 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좀 행복했어요. 네.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 네, 좋은 곳에 오래. 오랜만에 아싸, 진짜 근데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진짜 좋았어요 한번 놀러 가보요 <웃음> 진짜 좋았어요 나짜해요 <웃음> <야, 웃음> 진짜 놀러 진짜 가보세요 좋았어요. 어딘지 아시게 되면 놀러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네.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웃음> 네. 맞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제 브이로그 나왔던 데도 진짜 좋았는데 아, 그렇죠? 그, 그 바다입니다 거기 너무 좋았어. 별, 밤에 응. 별도 보고 막. 저도 원래는 바다보다 산이 좋았거든요. 진짜? 예. 네, 원래는 그랬는데 진짜 이제 스무 살 되고 하니까 바다가 좋았나어요 <웃음> 어른됐다. 네, 어른 어. 네, 어른이다. 바, 바다가 좋아. 최이 어른. 나는 원래 바다였어. 언니 원래부터. 응. 나는 바다가 좋아. 음, 왜냐면 산에 가면 좋아. 간지러워. 어. <웃음> 아 언니 약간 푸랄레기 이런 거 있나? 뭔 그런가 봐. 감지러워 음, 뭔가. 헉? 그럴 수 있어요. 그래 힘들어. <웃음> 맞아. <웃음> 저도 힘들어. 사실 등장 갔을 때도 진짜 최근에. 근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웃음> 아니요 공기가 <웃음> 너무 좋았어요 일단. 말도 안 돼. 과해지는 느낌. 아 그렇어요. 근데 진짜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웃음> 계곡대 바다래요. 난 바다. <웃음> 바다. 어이 근데 이거 하수영이 보냈는데? 응, 뭐. 하수영? 어. 허수영 언니 아! 허수영이었어 요 허수영 나 아, <웃음> 눈매 에안 바꾼 줄 알고 뭐라 할라 했잖아 허수영씨가 네. 계곡 대 바다 TV랑 영화 어 응. 어렵다 나는 바다야 저는 저도 나도 바다 응. 그리고 TV 대 영화요? TV 대 영화? 드라마? 드라마인가? 아 드라마 대 영화? 나는 난 영화 나도 영화 저도 영화 왜냐면 집중력도 없기 때문에 아, 빨리 드라마 짧게 끝나야 돼아 그래요? 아. 너무 어려워요 저는 아름다운 소녀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어땠어? 네. 댓글 읽는 기분. 어, 너무 좋았어요. <웃음>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이런 댓글 많이 많이 안 드세요. 네. 새로운 스입니다. 이런, 이런 댓글 좋아요. <웃음> 어떤 나라 가고 싶다? 저는 스위스. 아, 스위스도 스위스? <웃음> 스위스 너무 좋아요. 난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 어, 어디든 가고 싶어. 어디든 가고 싶어. 아, 싶어맨. 어이 응. 되고 싶어. 네. 네. 네? 네?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둘다 아, 좋긴 하지만 강아지. 비 또는 눈. 음, 눈. 비. 비. <웃음> 눈은 그 질척거리게 나도. 남는 게. 싫어 신발이 더러워 근데 비도 약간 난 보, 비 보고 있으면 약간 감성이 눈은 약간... 아 비는 그래도 소리라도 좋잖아 맞아 헉? 그 감성은 맞아 뭔지 아, 알아 추 보고 보그리고 비하면 고슨노래고 비가 보고 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오랜만에 언니 팔자 <웃음> 눈으로 봤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비데 블랙. 하나 둘 블랙. 완료. 어, <웃음> 어, 뭐야? 우리 체리 만대에다른데 그러니까요. 아, 아. 맞춰갑니다 이렇게. 여름 또는 겨울. 하나 둘셋 겨울. 겨울. 저희가 한 유닛이지만. 네. 왜 미친 하세요? 네. 한유이 네. 근데 나난 모르겠어 사실 난 여름에 옷이 더 좋긴 해. 아 여름에 옷이 더 좋. 난 근데 더운 거못 참겠어. 응. 두번 그래 나도. 몰라. <웃음> 몰라. 난난 그냥 둘다 싫어. 나는 여름되면 겨울이 좋고 겨울되면 여름이 좋아. 어... 난 그래도 더우면다 벗어도 덥지만 겨울은 다 입으면 되. 오. 다... 애들 약간 말하면서 아, 다, 그래서... 다 윙크를 하는데요. 시간이 있을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웃겨 다음 컨데 겨울로 가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려요? 뭐 기다리실 거면서? 지금 딱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잖아요. 딱 왔는데 <웃음> 가을 봄. 하나, 둘, 셋, 봄. 가을 <웃음> 하늘, 몰라 모를 거서 왜모몰 거야? 이렇게 빨리 가라 지지 완전 봄. 어? 나이 예뻐요. 나나 봄에는 벌이 싫고 가을에는 바닥이 더러운 게 싫어. 아 근데 아하. 저희 이렇게 하다가 벌써 일곱 시오십 분이에요. 와 어, 메모리를 어, 해야 된대요. 이런 이런. 이런, 해야... 이런, 이런. <웃음> <웃음> 되게 안하하는것 같다. <웃음> 아니 너무 시 이렇게 딱 정각에 이렇게 응. 그래요. 저희 아쉬움 죠 저희 그 소감만 한번 말해볼까요? 네. 아빠. 채리부터 말하자. 다 말하자. 아, 일단 저는 오늘 이제 리본 님가 이렇게 해준 이런 케이크 만들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싶었어요. 팬분들께서 이제 저희 막 광고도 해주시고. 아, 맞아맞아 근데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댄스 선생님 사연 자장님께서 그걸 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실수를 어요 그래가지고 실보고 <그걸 웃음> 제가 얼마나 광고를 먹었는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뭘또 있어요! 진수동기 어머님께서 아 맞아! 맞아아 엄마가 서운할 거 했네 아그 편지랬죠 이제 아 맞아요 엄마가 또 오늘, 오늘 V l i 한다고 해가지고 아 오늘 네, 그럼 생일 V l i 했네 이러고 네. 엄마가 계속 이제 생일들, 생일 될 때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 이게 진짜 이런 좋은... 식으로 막 사진 겉에다가 편지를 써주는데 네. 이렇게 캐리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네, 진짜 좋은 말씀 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응. 제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묻었는데, 하... 진짜... 엄마가 또 뭔가 v 이 출연시켜달라는 그런 의도로 오늘 음 바로 편지를 보내주신 응.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아직 안 읽었어요. 내일 데미지 읽으려고. 어, 예졌다. 그렇아맞죠 네. 아직 안 읽은 거예요? 내일 네. 딱 읽으려고? 응. <웃음> <웃음> 네 저도 이번에 광고 봐서 인증샷도 찍고 맞짜요네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한 광고 한 개는 가서 인증샷도 찍고 하면서 어, 선물 받고 막 했거든요 진짜 아주 그럴 때마다 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VM에서 팬분들과 함께 보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생일은 아니지만 제가 생일... 목소리왜 바꿔? 생일 아니지까 생일 알비 생일 생일 잡았어요. 뭐제 생일 때를 말하자면 저는 컴백 컴백 네, 컴백 네, 생일 네. 전날에 뭐, 저는 바로 팬 사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뭐 물론 생일 때 많은 분들께서 축하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진짜. 그리고 뭐 진짜 저도 언니들 언니랑 뭐 예림이처럼 진짜 이런 광고나 막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봐서 저도 그때 기억이 새롭새록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오와서에서 두 명이 6월달이라서 음. 운 좋게 저도 이렇게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같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일 축하드려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들 중에서 그 아까 댓글에 중간중간 중간 생일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웃음> 도 있고 막 네. 내일 모레 생일이야 이러시는 분들 있었는데 아,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맞아. 행복해야 돼 생일 때 미역국 꼭 먹으세요. 세상 행복한. 응. 저희는 규비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 먹겠습니다. 진짜. 네 우리 엄마 가떡 케이크 보내 줍니다. 어 진짜요? <웃음>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세금. <웃음> 되 네, 우리 엄마한테 애교 되게 많이. 네. <웃음> <웃음> 여튼 저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음. 저희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진짜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달의 주파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중간중간에 맞아요. 또 브이앱도 하고 새로운 컨텐츠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 네. 이제 케이콘이 계속 공지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아! 네. <웃음> 기대하세요 여러분 봐주실거죠? 네본방사수하세요 눈맨 센슈. 아, 나좀 졸리겠다. 밤에 해서. 어? 네, 그 한국 팬 분들은 좀 졸리실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웃음> 기대할게요, 네. 네, 기대할게요. 네, 네,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 같이 파티해줘서 너무 고마워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요잘 잘 잘. 잘. 아, 자요. 시요미잘 <웃음> 자요. 미리 잘 자요. 잘 미리, 잘잘잘말말 미리 잘 자요. 이 기다려요. 오늘에서 드렸습니다.